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뭐지 When you try your best, but you don't s u c e e d When you get what you want, but not what you need s t h a I g r e v e r 목을 오반주로 불러내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주세요. 알아버린 눈물 아래 멈춰서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갖고 싶어요 Stay i with you